속보입니다. 어제 4월 25일 수요일 중국 현지시간 기준 저녁 11시 34분 30초에 중국 황해에서 규모 4.7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규모 4.8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길한 시그널은 제가 최근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과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의 연속 폭발과 금액을 같이 하는 지진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도 안 좋은 시그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반도의 최근 지진이 동과 남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의 패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한반도 서해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중국의 강진 역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동과서 그리고 남쪽의 균형을 잡는 지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월 23일부터 25일 화요일 오후 3시 55분 55초까지 3일 동안 17번의 지진이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0km에서 55km까지의 해역에서 발생 중이며 동해지진 이외에도 경북 문경과 포항에서도 4월 25일부터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문경의 어제 오후 1시 22분 40초의 규모 2 7의 지진 역시 불길한 이유는 경북 문경시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규모 4.1 강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과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6일 보름달이 뜬날 발생한 터키 대지진 이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그 영향을 주는 현국이므로 반드시 당분간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한국 이외에도 일본을 살펴보면 4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근해에서 규모 5.6 진원의 깊이는 10km 최대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28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최대의 위기지역으로 모든 지진학자들이 숨죽여 지켜보던 가운데에 발생한 4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의 강력한 지진 이후 많은 지진학자분들은 그 영향이 어디로 갈지를 연구하였으나 이후 지진은 오가사와라 제도 강진 당일 날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60km 이와 태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3.9 진원의 깊이는 50km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4.2 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부분의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 이후의 지진들이 살리쿠에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살리쿠에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4월 21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당일날 도쿄도와 치바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신고들이 쇄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쿄 디즈니랜드와 마이하마역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도쿄만 해저에 있는 천연가스가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분출된 냄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 이취에 대한 과거 관동대지진 당시의 내용은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관동지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23년 9월에 관동대지진 때에도 이상한 냄새 소동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 이후 해양조사를 한 결과로는 미우라 반도 주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합니다.